썸머지 후기 이런 거좀 좀 약간 리얼하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거든. 우리 실장님도 직접 받아보고 진짜 진실한 리얼. 30대, 40대. 미안. 나이를 가까이서. 우선 뭐 탄력이라든지 리프팅 시술의 대명사인 써마지하고 그리고 저희 또한 탄력 시술이 있잖아요 베이비 콜라겐 주사 어떤 게더 좋은가? 탄력 시술로서 그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주파 시술로 알려져 있는 거고 표피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진피층으로 쭉 이렇게 에너지를 쏘아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써마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리거 오징어를 딱 불에다 굽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왜? 징그러워? <웃음> <웃음> 아니요 제가 구워지는 <굳이> 느낌이어서요 <웃음> <웃음> 약간 구울 때 어떻게 되 왜냐하면 오징어 약간 수축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써마진 사실 하고 나왔을 때 스킨이 약간 수축하면서 약간 좀 쫀쫀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언제 처음 써마지를 해봤냐면 첫 출산을 하고 써마지를 했는데 출산을 하고 나서 15kg 쪘다가 훅 빠지면서 스킨이 흐물흐물 거리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잔주름도 많이 생기고 만졌었을 때막 이렇게 푹푹 들어가고 말캉말캉한 약간 할머니 피부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서 써마지를 했는데 하고 났더니 이게 피부가 쫀쫀해지는 거예요 짠짠 약간 아기 피부와 같은 아기 피부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짱짱해지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써마지는 어떻게 보면 잔주름이 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표정 근막 지는 것들이 제 늘어지는 것들 피부를 수축시켜주기 위한 가장 좋은 시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써마지 시술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보면 약간 좀 피부가 얇고 약간 잔주름이 많은 그런 피부 타입에 훨씬 더 만족도가 좋은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베이비 콜라겐도 탄력 시술이긴 마찬가지예요. 베이비 콜라겐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이게 콜라겐 부스터 역할을 하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는 PDRN 같은 성분을 갖다 주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 이 얼굴 같은 경우도 콜라겐 생성하는 것과 파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콜라겐을 생성하는 게더 많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파괴하는 게더 많으니까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건데 역으로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인자를더 많이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을 생성시켜 주게끔 하는 거거든요 베이비 콜라겐 같은 경우는 콜라겐 안에서 만들어주긴 하긴 하지만 겉피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둘이 어느 게더 좋은가? 라고 어... 말하기 약간 좀 힘든 면이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꺼진 부분도 있고 늘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두 가지 시술을 컨비네이션하면 더 좋긴 하긴 하거든요. 어떤 형제 하는 레이저 중에서도 꺼져 있는 부분의 볼륨을 차오르게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설명을 없지. 슬프죠? 왜? <웃음> 어떤 느낌이면 넌 이제 할머니 피부에 쭈글쭈글 라고왜 그래? 왜 그래? 써가 필요한 오징어야! <웃음> 결론은 그게 <근데> 결국은 그게... 결국은 써머 필요한 오징어! 뭐 이런 거야? 선생님 <웃음> 저 오징어로 오징어 처리해주세요, 오징어로. 네, 오징어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야. 늘어둔 스킨 꽉 잡을 거야. 가는 느낌이 어떠세요? 음, 찌릿찌릿 딱딱거네요. 할만하긴 하죠. 볼 가운데는 편안어 지금 편안하고요. 턱라인 음, 이쪽이 바깥쪽 라인이 좀 아프고 조금 더 뜨거워요. 음. 아주 미세하게 가는 철사를 대고 뜨겁게 달구는 느낌. 그러 그러니까 나도 음. 이게 좀 받을만했어. 나도 이 따뜻한 거 좋아하니까. 전 음, 따뜻한 거안 좋아하는데 스컬렛 같. 가슴 시술이나 이런 고주파 시술을 좀 많이 했던 사람은 편안하게 음. 할것 같은데요? 단련이 음. 돼서 그런가요? <웃음> 못 참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에너지를 조금 낮추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좀센 에너지여가지고 참아야죠 <웃음> 참을 것 같아. 오징어 다소미보다 어려지는 그날까지 <웃음> 포기해야지 그럼 <그쵸? 웃음> 지금 보면 이제 써마지는 직후 가장 느낌이 좋다면 베이비 콜라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좀더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좀 최고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써마지는 아무래도 피부 겉을 약간 좀 수축시켜주니까 타이트닝을 해주는 거니까 스킨이 늘어나는 거? 나이 들면 계속 얇아지고 늘어나잖아. 그런 걸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에 반해서 베이비 콜라겐 같은 경우는 안에서 계속 좀 약간 콜라겐을 생성시켜주는 그런 게 있으니까 둘이 좀 같이 접목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되겠죠? 제가 보니까 나이 들어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처지면서 꺼지는 게 동시에 같이 어,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탄력을 제가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꺼지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조금씩만 미세하게 차올라도 아까웠네요. 차올라도. 간더 어려 보이는 느낌은 이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어렸을 때는 사실 볼륨감이 좋으니까 그걸 못 느꼈는데 음. 나이가 조금 드니까 확실히 같이 피고 뜨냈습니다 <웃음> 어땠어요? 받을만 하셨나요? 저는 참을만 하고요. 뭐이 정도는 칫솔 좀 웬만큼 받아보신 분들은 아주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다운타임이 없잖아. 별로 붉지 않잖아. 지금 뭐 전혀 아픈 어.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바로 것도 화장하고 바로 못지. 어 네. 일하러 갈수 있고. 이 붓기가 나음에 드는데요. 음, 그때가 제일 예쁘지. 네. <웃음> 그래도 예뻐보이는 라인. 어때 느낌이 뜨거워요. 언니. 뜨겁고 아! <웃음> 근데 원래 고주파는 뜨겁게 받아야 느낌이 좋기는 하지. 뜨겁고 끝에는 따가운 느낌까지 들어. 음. 근데 막 이렇게 뜨겁게 받아도 막상 하고 나면은 별로 막 자국이 없어 티도 별로 안 음. 나고 살짝 붉은 것 말고는 우리 음. <웃음> 마취했는데 마취 안 하면 못 받겠지. 네. 그래도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 그렇지? 음~ 죽진 않겠지만 고거는 받는 게. <웃음> 불로 <웃음> <별로> 지지는 느낌 <웃음> 너무 뜨거운 너무 아프면 좀 줄일까? 네, 네. 사실 이 정도 받아야 조금 만족도면에 대해선 좋긴 하긴 한데 그럼 아프다고 하니까 좀 줄여가지고 네.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취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음... 아니요 아니 도움이 안 되는 것같아두번 <웃음>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아 못하겠어요 완이히 도움이 됐어 고마달래 고달 이거는 써마지는 돈을 안 내고 하면 이런 부작용이 아. 생깁니다. 못 참겠대요. 아, 못 진짜 다섯 개만 더 쓰자. 써마지 아. 아. 아. <웃음> <웃음> 후기 한번 총평 한번 해주세요, 실장님. <웃음> 아, 저는 저는 저는 그냥 늦는 대로 살고 싶어요.